자 이제 제가, 제가 할게요. 아. 저는 완전 이거 그냥 아. 이거는 무서죠 보수 네. 발가락 힘의 완전체. 이거 이런 거를 써야지. 아또 손가락 힘이랑 발, 저도 발가락 힘도 세거든요. 발가락 힘 세요? 네. 아, 그러면은 진짜?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? 네. <웃음> 네. 보여주세요. 제가 가 발로 이렇게 서서 걸어갈 수 있거든요. 아 그거? 아 그거 어려 아, 제가 이거 봤어요. 호수즈가 필요 없나요? 호수즈. 키가 한오 음. cm 커져요. <웃음> 호수즈. 없나요? 보세요 <웃음> 어, 어, 어. 이렇게 하고 있어? 하고 있는 건데 너무 편하네 동생을 하려면 아, 하는 거 해줘 우와, 우와. 아, 대박 우와. 저 어떻게 해안 아파서요 나? 발레 배웠어? 좀 아프긴 한데 발레도 안 배웠어 그냥 예전에 아! 이렇게 걷는 거를 좋아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. 이렇게. 저걸 어떻게 저 하다가 뼈부러진것 같아 나는 못해 아니, 아니야 이건 뼈부러질것 같은데 네 언니 가져가줘 저 이거 했어요 두리두리두리두리 저는 해봤거든요. 근데 하다가 진짜로 응급실 갈뻔했어요. <웃음> 이거는 하나가 부질것 같아서 야, 그래, 이거는. 이거는 빠르게 인정 인정인가요? 할게요. 솔직히 어. 이거는 음, 언니가, 개야, 언니가 아니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금 나이도를 쉽게 다른 거 먹었을까? 어, 그러면 제가 균형을 좀잘 잡는 편이에요. 어, 코이좋 발바닥 균형도 좀잘 잡고 그래서 이렇게 이 균형? 위에서 균형 잡기, 베개 싸움 하는 거같 야, 어. 재밌겠다. 괜찮지 이거 약간 저 자신 있어요. 알겠어. 이거 이제 얼마나 오겠어? 래 이거를 바닥으로 밟고 이거 발가락 발, 밟고 밟고 이거를 발발 가로로 발가락, <웃음> 발, 발가락 <바닥으로>. <웃음> <배가> <웃음> 이렇게 손 파는 게 어려워 보겠다잡아 올라가서 잡아줄게. 잡아줄게. 잡아줄게. 잡아줄게. 맞좀 벌리고 서야 돼 중심을 잡는. 맞아. 이거 좀 뒤로 가야 되잖아. 아니야 이거 양 끝에서 오면 돼. 아니 아니 이렇게 뒤로. 아 뒤로. 자, 오 케. 이 자, 잠깐만 시작해주세지 준비, 시작! 시작! <웃음> 아유, 아유, 아유 단 사람 해봐 다시, 다시 봐봐 자, 할게요? 준비됐어요? 네 하나. 준비, 시작!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야, 조영 <조형언니 뭐야? 웃음> 언니 뭐야? 어, 아, 근데 그러면 유정 언니랑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나 근데 아, 한번 나 해볼래, 나도 아, 아, 해봐, 해봐, 안 해봐. 해봐, 해봐, 해봐. 해봐 어, 잡아줄게 잡아줄게 <웃음> 자, 준비! 액션 아, 시작! 뭐야! 진짜 댓글에 최애야! 댓글, <웃음> <웃음> 진짜. <오, 웃음> 정말 <웃음> 진짜로... <웃음> 아 웃겨! 아눈안 되겠다! <웃음> 아, 아, 아, 아, 아, 이거 누가 아, 1등이야? 그럼 이거 아, 어떻게 해어야 아, 돼? 우리가 이걸 제일 잘하는 멤버를 한번 정해보는 거야. 그래. 아, 그래서 음. 그 사람이 이걸 뺏는 거지, 그래. 최후로. 그래. 그래서 일단은 치안 언니 일단 탈락했고 언니 탈락. 아나한 번만 더 시부. 아 기회는 없어요. 탈락했어? 아, 그래. 아 이렇게, 이렇게. 둘이? 아오케이오케 아, 이거에 아, 그래. 최 이거에 와, 체, 체, 체, 진짜 체, 자존심이 체. 걸렸다. 하나 둘 셋. <웃음>